술담배는 커피 종교도 없습니다. <웃음> 다섯 가지만 너무 약속을 해자. 술, 술, 담배, 담배. 도박, 예, 네, 도박. 엄마 말잘 듣기, 할아버지 말잘 듣기. <웃음> 네, <웃음> 무엇보다 전 대단하신 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건강합니다. 예. 이 비교는 뭡니까? 저는 술담배는 커피. 아, 술, 커피 안마시요술 네. 담배, 커피를 안, 안 먹습니다. 무슨 종교 때문에 그러십니까? 종교도 <웃음> 없습니다. <웃음> 근데 수, 술이 안 받으시는 게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신념? 우리 아버지한테 드었습니다아 맞다. 어릴 때그 <웃음> 네. 말씀 참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네. 술 먹고 주사 네. 부리시고 네. 네. 맞으셨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아, 아, 아. 그게 싫어서. 네. 아니, 술을 아예 안드어요 아주. 그 지금 제 손자들한테도 네. 제가 그랬어요. 너 앞으로 할아버지 재산은 줄 테니까 음. 다섯 가지만 너가 약속을 해자. 5 다섯 가지. 술, 술, 담배, 담배. 또저 뭐야 도박, 도박, 예 도박. 또저 뭐야 엄마 말잘 듣기, 아 엄마 말 잘, 듣기. 할아버지 말잘 듣기. <웃음> 딱 이거 걸었어요. 되게 어려? <웃음> 네.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아, 도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담배, 술. 어 근데 엄마 말잘 듣기, 할아버지 말잘 듣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됩니까? 아 지금도 잘 듣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웃음> 예, 예, 예. 지금 용돈을 한돈 100만 원 많았어요. 안써이 어. 노랭이가. 얘가? 네. 손주가? 네. 몇 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학년에 100만 원으로 모아놨어요? 네.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뭐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죽고 제가 도움면 주고 그는데이 어. 노랭이가 안써요 <웃음> 그래가지고 어제도 같이 극장을 갔는데 예, 예, 예. 시간 일찍 갔어요. 네. 그랬더니 게임 게, 게임방이 있는데 극장이 있더라고요. 예. 제돈안 써요. 가고 싶어도. 어. 왜안 가야 돼요? 아유, 뭐, 저돈 많아지니까 고맙다고 가져오는 <웃음> <그런> 거예요. <거야. 웃음> 지 돈으로는 게임하라고? 안 해요, 안 해요. 잘 살겠네요. 아주. 근데 너무 노력이면 또안 돼요. 쓸땐 써야지, 사람이. 하긴 저도 <웃음> 예. 잘할 때는 그랬습니다. 어, 어렵네. 정말 어려울때 정말 돈쓸줄 모르고, 음. 오지 그냥. 모는 재미를 샀어요. 그러긴 종잣 돈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죠. 지금은 잘 베푸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음. 너무 베풀다 보니까 제가 출세를 <웃음> 못해요. 아, 출세? 네. 어, 출세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6.1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어. 그 제가 사랑의 열매에 음. 3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여기다가? 어. 네. 오. 그랬더니 돈 많이 냈다고 음. 안 돼요. 심사에. 오히려? 네. 왜요? 아, 그 무슨 목적성으로 기부한 거다? 이렇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어렵게 살아가지고 음. 뭐이 요새는 종교단체에서도 막 봉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불교에다가도 조금씩 해고사량의 음. 얼마든 매월 해고또 음. 다른 기자 단체도 음. 매월 해고 조금씩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소방소 에다 하고 있습니다. 아 기부도 하시고 네. 예, 19에다도 매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이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만 하는 은안 뭐 하면 못하는요 19에서는 아. 제가 하는 걸 알으니까 음.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 집 단골 고객이 됐어요. 네. 소방서 분들 식사도 대를 많이 오시고, 네. <웃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좋네요. 좋네요. 예. 그, 혹시 52년생이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인 일반 고등학교를. 네. 몇 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 창피한데요. 아, 50대. 네, 그렇습니다. 50대에 그 열, 일8여 먹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네. 그리고 맞습니까? 거기에. 검정고시가 아니고? 아닙니다. 와. 그리고 인천에 그 남인천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거기는 성인들도 많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주 공부는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 그 정도 나이면 은 아들벌이죠. 아들도 아니네. 아들보다 미친. 아유, 막내 아들벌 에 네. 네. 네. 네. 네. 어, 어떻게 잘 어울리셨어요? 애들하고? 너무 세대 차감이 많이 나시는데. 그래도 제가 어디서 그냥. 초학생이정도되고 학교에서 <웃음> 네. 야. 아주 한가락 그, 했습니다. 그죠. 투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투표해야죠. 유세도 하시고. 네. 네 유세, 유세도 해야죠. 오. 반 총... 그거 아니에요? 혹시 야 내가 저 저기 되면 우리 식당 밥 먹여줄게요. 뭐. 아. 아, 그건 아니에요? 이게요. 어. 선거기간에 물 한잔 줬다도 안 돼요. 아. 정말공명정대학이 네. 정말. 네. 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웃음> 성적으로 졸업을 네. 하시고 바로 대학을 가셨습니까? 네, 중앙대. 네, 중앙대 갔습니다. 중앙대 네. 경영학과 공부 잘하셨네요. 경영 경제학부 들어갔습니다. 이야. 네. 그럼 그것도 50대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50대, 60대 거의때 그거예요? 어의60다 돼서 네네. 대학을 가셨어요. 네네. 그리고 석사 하시고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하고 또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갈라라니까 네네네. 대학 일반 대학원은 평일날이 학교를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사업장이 음. 인천에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인천에 가까운 미추 인나대학교가 음. 미추홀구에 있는데 음. 저희 가게가 미추홀구예요. 네. 그래서 인나대학교로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석사까지는 그래도 특수대학원 그래서 야간이 있는데 네. 박사는 없거든요. 야간 그러니까. 데 저기요. 예. 중앙대학교 대학원도 평일 낮이지 밤이 없습니다. 아 그분 일반 대학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창업경영 대학. 아, 창업경영이네요. 어, 낮에 네. 가셨어요 그때. 네, 네 나, 낮입니다. 가게를 열네 개막 하시면서. 네. 그게 <웃음> 내가 <웃음>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웃음> 그리고 또 창업 하시려고. 네. 일, 일곱 개 하시는데 또 하나 말고개 하나 더 하신다고. 네. 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지금은 또 어, 강의 다니세요? 네. 어, 어떤 강의 하시나요? 지금은 음. 지난해부터 음.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소자본 네. 창업 경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자본 네. 적은 돈으로 창업하기 본인 얘기시네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 네. 네. 네. 네.